너무 어, 풋따 난리냐. 아, 진짜 사망했습니다. 아 어디야 어디야? 아, 살려 살려 나나 나, 나, 살려. 뭐 하냐? 아 나이나 뭐 하냐? 야 돌아와. 왜 자꾸 나대는 거야, 혼자. 아 돌아와 봐. 아 씨. 뭐하냐? 술이나 한잔할래? 회사 면접? 형 누구? 그래 알았다. 아, 백수는 이래가지고 살겠나. 잠이나 자야겠다. 아.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회사 다닌다고 아주 낙하산 어 낙하산 그래. 야 나도 낙하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. 아니지 그래 내가 쓰레기지 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인생 자취방에서 살고 있는거지 이건 또 뭐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 기타를 건네 주었을 경우 예수가 난 기타 못 치는데 하고 대답했을까? 리처드 바퀴 20대 여러분 달려나가세요 우린 언제 되실지 모릅니다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이럴 순 없는 거야 어? 일찍 자고 내일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래 할수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밥을 먹는 거야 응? 아니지 공복에 유산소가 좋다고 했으니까 동네 한 바퀴를 딱 조깅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자 설거지까지 한 뒤에 독서 그래, 서점을 들렸다가 읽을 책을 사와서 집에서 딱 독서를 하는 거야. 영화, 그 다음에 명화를 찾아보자. 명화를 딱 보고 나서 감상문, 감상문까지 딱 끝낸 뒤에 일단 뭐할까? 그래, 토익, 토플,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. 몇 시지? 아, 나란 사람...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난다. 아주 칭찬해. 일찍 일어난 김에 명상이나 해 볼까? 아이씨. 정각. 정각에 맞춰서 일어나자. 30분 10분? 30분 롤이나 할까